자연과 닮은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어느 정도 패러다임의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잠자리 날개에 있는 이런 패턴을 보로노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한 위치에서 면적을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면적끼리 묶어놓은 알고리즘이에요 비눗방울이 뭉쳐도 이 보로노이 알고리즘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에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작품인데요. 저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디자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 저는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할줄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알고리즘을 짜는 여러 가지 조용한 이, 유용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봤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짜서 디자인을 해보니까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데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려면 요즘에는 RP로, 깡, RP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애 c 로같구나 그런데 저렇게 평면의 소재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짜보고 했더니 저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디자인했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계속해봤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저렇게 제작도면도 만들어주고요. 그걸 자동으로 커팅도 해주고 그래요. 거기에 번호도 자동으로 매겨주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촉수도 달아봤거든요. 조금씩 뭔가 이렇게 생명체 같고 재밌더라고요. 가구도 만들어보고요. 근데 운 좋게 이 작품을 전시하다가 보그지에서 이 작품을 가져가 사진을 찍겠대요. 그래서 옷에 걸쳐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했죠. 아 이거 가지고 한번 사람 몸을 대입해 보자. 사람의 몸에 몸을 대입하면 어떨까? 하고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기적인 면을 삼각형으로 패널라이징해서 쪼개고 그것을 자동으로 넘버링해서 자동으로 커팅을 해줘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사람 몸에다 적용을 했죠. 그리고 아까 촉수를 달았더니 좀 뭔가 징글징글한 게 나왔잖아요 촉수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음, 패널의 개수와 패널의 형태 간격 등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것을 제가 렌더링을 걸어본 건데요 이렇게 촉수도 만들어봤어요 그 이렇게 해보니까 만들고 만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옷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패션 디자이너와 콜라보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소녀시대 걸그룹 테티서에서 저걸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거 입을 수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과 파라메트릭으로 그림을, 아 저기, 디자인을 한다면, 근데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를 디자인할수 있기 때문에 순간 빠른 반복, 여러 가지 알트가 나옵니다. 우리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 알트1, 알트2, 알트3 제안하잖아요. 알트 100개 중간,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 의자도 이 사람이 앉는 의자와 이, 자, 이 사람이 앉는 의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치수가 달라야 되잖아요. 디자인은 같다 하더라도 형태는 같다 하더라도 그런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을 얻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자가 참여하느냐. 알고리즘을 운영할 수 있는 쉬운 인터페이스만 만들면 사용자가 거기서 자신의 물건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기존의 방식대로 디자인한다면 왼쪽처럼 디자이너가 리서치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것을 렌더링을 하든 도면을 하든 어떤 비주얼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제작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처럼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만 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는 그 정보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피드백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생산을 바로 할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즉,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되게 많습니다 물론 우려도 많지만 그리고 3D 산업이 3D 프린트 산업이 최근 거의 1년 내 t e r 3D printer, 3D p r i n t e 3D 3D p 것 i n t e r 3D p 것 i n t e r 3D p r i n t 게 r 3D p r i n t e 분명히 3D 프린터 산업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혹은 그 3D 컨텐츠를 유통시키거나 보시는 음. 그림처럼 어, 과거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이런 사용자와 대체되는 의족과 의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남들한테 가려져야 했고 숨겨야 했던 의족과 의수를 정말 자랑스럽게 패션의 아이템처럼 만들어냅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 하고 제가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산업사회의 관점에 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자연에서 많은 참고를 얻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그 엄청난 가능성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 왼쪽의 키워드 인더스트리, 지식, 정보, 기술, 개몽 그 다음에 설득, 리더 여러분 얼리 어답터한테유행어였죠 수용자 그리고 조정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의 키워드예요.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산업에서 문화로, 지식보다는 어떤 통찰로 그리고 정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지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개인의 지성이든 집단의 지성이든 지역의 지성이든 그리고 기술, 어떤 디자이너의 감각을 요구하기보다는 직관을 통한 직관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몽, 개몽주의. 소비자를 개몽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산자를 계몽하거나 이런 계몽보다는 실제로 소통을 통해서 디자인을 어떤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나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하는 것그 자체만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가 되기보다는 동반을, 동반 활동을 할수 있는 어, 무버로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빨리빨리, 빨리 다른 분야든, 아니, 첨단 분야 수용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치 총에 있는 공이처럼 탄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공이처럼 활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어, 앞서가는 지성으로 조정을 하고 어, 어, 개발을 하기보다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은 생물학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찬물을 먹든 따뜻한 물을 먹든 몸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운동을 하든 체지방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사회는 자기, 조직, 자기 조직과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여덟 가지 아 아홉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